이이 아아! 해야지! 잠 하겠습니다. 데이 데이트가... 네. 팝송, 하고 싶은 놀이 있다면? 팝송! 아보 아, 저도 팝송! 저는 케이팝 p 저도 케이팝! 저는 팝송하겠습니다! 응원니다 응원답니다! 피디! 저는 아이언 TV 피디! 아법아아 마법! 마법! 마법! 피디! 도디 피디! 피디로 저 피디! 피디! 저도 피디! 저도 피디! 피디! 피디! 피디! 피디! 원정 유니폼 저는 폼 유니폼 하겠습니다 저도 아니 감사합폼 어? 저도 라팟 쪽에 이거를 저는 파란색 하겠습니다 저도 포몰 라이스 저는 번호 3살 아. 아 나는 번호 3살 네. 네. 저는 애기를 좋아해요 3살 3살? 저도 3살 <웃음> <저도> <웃음> 애기는 다 귀엽기 때문에 3살이 저는 D 선수에게 안기기 저는 들고 왔게 하겠습니다 저는 안기기요 <웃음> 저도 D 선수에게 안기기 <웃음> 아, 아니 못들거같아요 <웃음> <웃음> 저는 선수가 안기 선수 들고 왔게 아, 하겠습니다 감미라 선배님 우선 저는 응. 볼진국 우승하 선배님 감미라 선배님 부탁주세요 저도 물진국 <웃음> 저는 아무래도 수수다 보니까 힘이 강하고 수수한 선배님입니다. 수수 선배님, 뭐를 어, 좀주셨 저는, 아, 저는, 호수 강의 선배님입 캐리비안 베이, 저는, 에버랜드. <웃음> 저는, 캐리비안 베이. 저도, 에버랜드. 저도, 에버랜드네. 저는 캐리비안 키리라비. 베이. 저는 캐리비안 베이. <웃음> 네, 자, 에이드 커피. 에이. 저는, 에이, 에이드. 아, 저는 이제 성인이 커피 잎. <웃음> 저도 <커피>. <웃음> <커피죠. 웃음> 습니다 에이, 아, 저도 커피 e d c 저도 iced c o f 저오 i c 속 d c o 겠습니다저저는커피 저도 저도 오년 연속 10승. 저도 꾸준하게 10승을 e e 저도 저도 i c e 속 coffee. 저저저 끝내기 없는 저도 없나 어, 저도 어, 끝내기 없는 저는 다양하게 사이클링을 되고 저도 끝내기 없는 나와 저도 끝내기 성공하습니다 인터넷 안 터지기 이번좀 인터넷 안 터지기 할게 저도 인터넷 안 터지기 저는 차라리 빨리 꺼지는 게 좋아서 지 <웃음> 저도 인터넷 안 터지는 게더 낯설고 폰은 참. 거 저는 일파겠습니다 v i p 앞에서 불러줘. VIP석. <웃음> 저도 불러줘. 저도 VIP. 저도 v i p 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불러줘라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나는 라이오 직구을 Action. 저도 아직 안살기 때문에 바로 사겠습니다. 잠깐만, 지금, 다 살아가겠습니다. 들어가 있는피 색깔은? 파란색, 무조건. 저는 당연히 파란색입니다. 저는 지금도 여기 찌르면 파란색 나왔습니다. 이미 안에 파란색으로. 전 아까 파란색 나오더라고요. 저도 파란색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상하요니다 아, 여기까지? 어. 아, 네, 여기까지. 안녕. 이야.